아, 내가 이때 안 가면 언제 가겠냐 싶어갖고, 오게 됐는데. 솔직히 나는 이렇게, 준영이나 방울처럼 어, 유튜브를 찍으러 온게 아니고, 거의, 나는 거의 관광국 쪽으로 온 거잖아. 약간 관광사를 끼고 온게 아니고, 성원이랑 같이 있으니까. 진짜 약간, 미국에 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 되게 내가. 나는 그게 도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고, 또 미국에서 농구하는게 너무 좋았고, 드레이스 센터? 체육관 진짜 좋잖아. 그렇게 좋은 체육관을 써본 적이 없거든.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다 같이 농구도 해보고 되게 재밌었지.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오고 싶고. 우선 유튜브라는 공통점으로 어떻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가지고 농구뿐만이 아니라 농구 외에도 이제 집안에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유튜버 한준혁이 아니라 그냥 친한 동생 한준혁으로서도 또좀 알아가고 그리고 광원이도 그렇고 용의도 그렇고 좋은 동생들로 남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사실 제일 더. 뜻깊고 했던 것 같아. 또 기회가 온다면, 농구도 좋지만, 여행도 하고, NBA 경기도 보고, 좀 여유 있게 지냈으면 좋겠어. 요 저는 그리고 다음 올 때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 많아집니다. 나도 농구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은데요. 맨날 힘들어가지고 핑계만 대고 있고, 죽고, 몸은 부사질것 같고. 농구의 정신곡이 미국에 와서, 그게 저의 부족한 점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역시 농구는 어디에서 해도. 어떤 사람들이랑 해도 재밌고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자기이브고 어떤 인종이든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많았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어디 갔어? 앉으면 돼나어 형은 이거를 영상으로 확인하시겠지만 이렇게 미국에서 케어해 주시고 저 일장 맞춰서 저희를 데다 주시고 집에서 또 재워주셔가지고 감사했습니다 형. 다음에 다시 한국 오시면 데리고 와서 그때도 재밌게 놀아요 형 형이랑 알게 돼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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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faded. I could have been I've never got no